much? Cause I think I 소현이 이런 향이 너무 좋아서 향을 엄청 잘 살려고요 소현이가 준비한 생일 케이크예요 약간 <웃음> 이렇게 하는 거 맞냐? 거길 오면서 말해야 하는데? 아, 난나그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써. 근데 각도 이런 거 신경 안 써. 여기 보고 응. 말해야 돼. 아, 잘 나꿀 순 없겠냐? 갑자기? 난 여기 보고 말해야 돼. 그냥 너의 솔직한 각도를 보이면 안 돼? 어, 안 돼. 알았어. <웃음> 근데 내가 회사 어. 확실히 아니 아니요, 거기 여기 보고 말하지 마. 어. 잠깐만. <웃음> <웃음> 나 <웃음> 이거 절대 안 되겠다. 근데 이러잖아. 그리고 노트북으로 보잖아. 그러면 또안다 <웃음> 와, 진짜 이거 예쁘다. 어, 에스프레소점 이거. 제가 그동안 밀린 일들이 있어서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이제 업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오전 8시니까 후딱 마치는 대로 돌아올게요 바잉 12시 17분 오후 업무 끝났습니다 휴휴 지금 시간은 4시 49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되게 정신없이 일을 했고 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막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 영상을 찍을 정신이 없더라고요. 일할 때는 영상을 못 찍고 잠깐 잠깐 이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설레벌떡 기다리던 메일이 와서 처리하고 좀 지금까지 데이터를 좀 검수해본 다음에 메인본부에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음 이제 골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저 지난주에 그 프리랜서 하면서 돈 달라고 독촉하는 신세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일 뒤에 다행히 돈을 받았습니다. 약간 프리랜서 일하는 거에 좀 현타가 오기도 하고 또 지금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약간 프리랜서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두고 지금은 회사 일과 유튜브와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요. 저는 이제 골프를 치러 슬슬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가지고좀 무서워요. 잘안 맞을 것 같아요. 그앙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네요 하지만 저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야 돼요 오늘은 수업을 두 개나 듣거든요 원래 OT는 끝까지 안 하잖아요 수업을 그래서 학교 가면 남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또 바꿀 수도 있고 안갈 거예요 오늘은 비대면으로 들어야지 그 그래, 대신 다음에는 완전 한 번도 수을 빠지면 안돼요 아마 저녁에 퀭하게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저일 거예요 <웃음> 골프 갈게요 빠이빠이 네 반갑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학생이 강의실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많은 나들이 젖지 아고그러니까 네, 네 뭐, 잘 들립니다. 네. 뭐, 스라든지 줌이라든지 이게 조금씩 조금씩 뭐 이가있 좋겠지만 지금은 뭐, 맛은 그대로 고시기 때문에 수가 없죠. 뭐, 그도 불구하고 야, 이거 안 떼냐? 어, 아, 직안뗄 거야. 야, 이 이거 떼야지, 이거는. 근데 네. 잠깐 거 이거. 찍을게,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열자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이거. 냐 맞네. 아, 이렇이 앞으로 당기는 거네거손이 이거. 이이렇게 뒤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아거 고실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너무 허접한 거 아니야? 표사으로 제발 안전하게 해주세요 몇번 해야 돼? 2. 치두번 <웃음> 해야 돼? 그거 두 번은 재사 아니야? 세번에세번아 <웃음> <웃음> <번이야>, 진짜 이게 됐어 <웃음> 문명 아, 어 복수 치수 <웃음> 치면 안 되는데 우리 고시래 이거 고시래라고 하는 거 맞나? 아니 엄마가 오타 아니야? 고사 아니야? 고사? 아 고사 이렇게 고사를 다 지내고 여러분 제 동생이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캐스퍼 산 걸로 영상 올렸는데 벌써 3 5 0 0개 넘었대요 동생이 떡상하면 저도 어떻게 좀 옆에서 콩콩물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귀여운 애들 많다 그래서 동생이 이 캐스퍼로 지금 떡상해가지고 <웃음> 어떻게 하면 <웃음> 캐스퍼로 지금 컨텐츠를 뽑을 수 있을까 동생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웃음> 너너이 각도 찍을 거야? <웃음> 아저 지금 동생이랑 각도 겹쳐서 동생이 제 각도 약간 좀 따라하네요. 그래서 한강 오랜만에 오니까 근데 너무 좋다. 평일에 사람도 없고. 와. <웃음> <웃음> 아니, 아 나도 핸드폰 꺼내고 싶어, 셀카 찍고 싶어. 그럼 <웃음> 너 <카메라 꺼>?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내 동생 강태노. <웃음> 그랴부랴 언니 만나러 뛰어왔어요 아 진짜 꼴크한 집이 늦게 끝나고 막차 막혀가지고 오늘은 멕시칸을 먹어오려 먹어보려고 <목소리도> 합니다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전 회사에 다녔던 저랑 친한 언니를 만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제가 2019년에 퇴사했으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연락을 하고 서로 정말 그냥 인생선배로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로 저의... 사회생활의 초반 모습을 다본 언니이기 때문에 너무 항상 만나면 기분이 좋고 언니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너무 멋지고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저도 정말 속 터놓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언니여서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얘기를 속 터놓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서로 경험해온 생활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꾸준히 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의 유대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제가 속마음 얘기하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랬는데 저랬고 저랬는데 이랬고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제 동네에 사는 친구하고 지금 요 회사 언니 것 같아요 가족 빼고 아, 오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항상 언니가 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제가 언니 취업터 하기도 하고 더 좋은 걸사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맛있는 걸 먹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되게 걱정을 약간 사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mbti 가 is f j 랑 i n f j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s 랑 n 이랑 49% 50%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전 되게 생각도 많고 걱정도 살짝 사소하는 편이고 근데 또 어쩔 때는 남들은 되게 이렇게 하는 고민을 단칼에 결정 내버리기도 하고 참알수 없는 MBTI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잘 모르는데 언니는 항상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저는 이 언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늘 긍정적이고 어쩌면 그래서 저랑 되게 오랫동안 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언니랑 서로 좀 긍정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위주로 하고 뭐 힘들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잘안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게 되면 되게 서로 웃겨서 웃고 그냥 <웃음>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듣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저는 몇 시지? 씻고 지금 좀 찝찝해요 왜냐면 골프 연습하고 막 살짝 땀난 상태로 부랴부랴 언니 만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살짝 좀 늦었어요 그래서 좀 씻고 차분한 마음으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업 한번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웃음> 진짜 오랜만이야 <웃음> 안녕